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좀 특이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못된 장난인 것 같지만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다. 그녀가 중딩고딩 다 지나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을 때난 친구 집을 유난히도 들락거렸다. 왜냐하면 친구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녀가 대학 1학년 늦가을까지만 해도 내가 찜해온 그녀에게 올 크리스마스 때 대쉬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그러나 우째 이런 일이 어느 날인가 그녀가 열심히 다니던 성당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휘죽거리면서 다니던 그녀를 난목격했고 결국 그녀는 벌써 어떤 놈이 채갔다 오이씨 한 달만 조금만 기다려 주지 하늘도 무심하다 엉엉 나그 주의 성당을 가지 않았다 학창시절 얌전히 자라온 그녀가 처음 사귀는 놈이기에 그녀가 행복해하는 게 나도 기뻤지만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오빠 친구라고 유난히 따르던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걸 듣는다는 것이 그동안 여자들 울리고 다닌 나에게 신이 벌 주는 거라 생각했다 잘생긴 얼굴이며 다정다감한 미소 노래 잘하는 게 가수 누구랑 닮았다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렇게 행복해하던 날도 잠시 그녀는 새해가 될 무렵 잘 나가던 성당도 안 나오더니 집안에만 살았었다. 오잉. 애기야 무슨 일 있니? 오빠가 들어줄게. 핵심은 간단했다. 그 못된 놈이 버렸단다. 아 그랬어? 잘됐네 뭐. 이 멋진 오빠가 있잖아. 친구 소개로 만난 그 못된 놈은 증권사 펀드맨이었다. 날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빡센지 만남이 뜸해지더니만 갈수록 그녀도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어린애처럼 굴지 말란 말에 끝내 다투다가 찰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순간 피가 거꾸로 돌았지만 그렇게 헤어졌댄다. 그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댄다. 불쌍한 것. 잠시 잠깐 첫사랑이 지나갔음을 말해주고 세상엔 남자가 절반도 넘는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난 이렇게 말해주었으나 그러나 그건 내 착각이었다. 뭐에 그리 홀렸었는지 그녀는 한동안 사람도 만나는 걸 싫어하더니 학교도 자주 빠지고 몸매는 더 홀쭉해졌다. 음 그럼 내가 여태까지 울린 여자들도 저랬단 말인가? 힐컥 얘들아 미안하다. 이 오빠를 용서해줘. 그렇게 새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그녀가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기를 기둘렸지만 그녀는 2학년 때부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그녀가 이상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 애기야 그런 거 뭐하게 하지마 주식하고 깡통차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엉 착하지 어좀 할게 있어 오빠가 도와줘요 어르고 달랬지만 막무가내였다 난내 색시가 주식하는 거 싫어 집에서 뭘 하느라 학교도 빠지는지 학교 성적도 배째라고 가끔씩 있는 미팅에서도 그녀는 시큰둥해했다. 말도 별로 없어지고 주식시장서 못된 사기꾼들은 잘 피해가는지 오히려 점점 성격도 못되어가는 건 아닌지 욕심만 커가는지 심각했다. 이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주식을 열심히 붙잡고 늘어지고 난제 풀에 지쳐. 그만두기만을 기도했다. 아멘. 집착하면 할수록 자신만 망가지는 걸 그녀는 모르는 듯했다. 지난 2년간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그녀는 많은 걸 깨달은 것 같다. 내가 알게 된건 결국 능력 미달이면 오지마 이런 거. 대학생이라 별로 손실도 없었겠지만 어디서 났는지 거금 2천만 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내가 호랭이 새끼를 키웠잖아. 주위에서 주식한답시고 홈 잡는 이 얼빠진 오빠에게 매매하면서 힘든 거 죄다 쏟아 부으면서 가끔씩 밤에 울먹거리는 그녀가 안타까웠지만 난 모른 척했다. 제발 그만두길 바랬다. 제발. 아우에서 3월부터 출근할 기집애가 그치만 그럴 때마다 어디서 돌파구를 하나씩 찾아내는지 조금씩 조금씩 매매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 이 띵. 나보다 잘하어케 해요? 가끔씩 전화할 적마다 난 그만해 계속해서 모었쩌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돈또 고른 기지배로 밖에 더 보겠어. 주식하는 여자들 중에 노처녀 디따많나 우리 애기도 시집 못 가면 어떠하지? 오빠 이 가슴이 미어진다. 걍 남자나 만나 이 오빠 같은 이렇게 협박했음에도 그녀가 하는 말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할 놈이 있단다. 몇 년이 걸리든 꼭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음 큰일이야 큰일. 정말 허무맹랑한 스토리지만 그녀에겐 그게 사는 방법이었다. 아 정말 착한 애한테 이런 못된 멍해를 지워준 신은 정말 신도 아니다. 말이 되는 소린가? 부디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깐 난 벌써 물 건너갔다. 왜냐면 그녀가 내 전적을 죄다 알거든. 힐크 그녀가 그 못된 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났음 좋겠다. 나의 가슴은 아프겠지만 하는 수 없지. 아직도 꿈꿀 듯한 나이. 올해 그녀는 스물네 살이다. 10년 만에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본금 1600만원 중 13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작년 11월부터 다시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식을 하면서 책몇권 읽고 평정심만 잃지 않으면 되겠지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여유자금이 아니다 보니 폭락장에서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고 접었었습니다. 공부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주식에 대해서 별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공부한다고 이론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어서 10년 전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량주, 실적주, 저평가주, 낙폭과 대주와 친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심리이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식투자가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은 와이프가 주식하는 걸 반대해서 제가 용돈을 모아서 투자금은 200만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즉 적은 금액이지만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식의 철칙입니다. 여유자금과 분산투자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사면 떨어지고 던지면 오르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 내용만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분산투자, 시간심리 등 이게 전부가 아닐까 합니다. 11월에는 50만원으로 시작해서 20만원 정도 수익을 거두었고 12월에는 15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조급함 때문에 20만원 손실이 났었네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 다시 평정을 찾아서 1월에는 자본금 200만원에 34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수익금 20만원을 인출해서 와이프에게 용돈 쓰라고 줬습니다. 주식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자본도 모두 잃을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즐길랍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말. 절대적으로 명심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모두 아시잖아요. 10년 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저 또한 한적을 남겨볼까 합니다. 모두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